정우라. 어, 예. 네. 뭐 썰어? 아, 저 그냥 손가락으로 쓸까 하고. 아, 야, 야, 너, 너 진짜 아무것도 없는지 <웃음> <웃음> 요리 잘해? 저도 이제 자취한 지 벌써 이제 11년이 되기 때문에 <웃음> 맨날 해 먹는 요리만 해 먹어요. 그치. 시켜 먹게 되고. 한 냄 b 에다할수 있는 것들 뭐 있지? 파스타 어 카레 볶음밥 파스타 카레 볶음밥 파스타 카레 꿈밥. 볶음밥, 볶음밥. 오와 아. <웃음> 그러면 나뭐좀 먹을 수 있냐?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형이 해주시는 것도 먹고 싶기도 해요 어, 내가네 어. 혹시 게임을 하나 하실까요? 어 네. 뭐야 그냥 제가 할까요? 아니야 요리를? <웃음> 아니 나 이거 게임 하고 싶어 야 형이 차돌 깍두기 볶음밥 세상에 이거 전자레인지 버튼 누르는 건데? <웃음>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 해먹으면 되는 거예요? 410g이면 2인분도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실 1인분의 양은 내가 한 방에 먹으시는 양의 1인분이 맞아요 어. 이거를 이제 얼굴에다가 어, 좀 열을 붙이신 다음에 어. 손안 대고 누가 더 먼저 빨릴 때 나. <웃음> 아. 인공눈물에 들어가네. <웃음> 이건데요? 아이고, 세상에. 이겼네? 이 <웃음> 아, <웃음> 가시라 그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요리하고좋아하다까 그냥 요리하면 뭐하니 이거 한번 재밌게 놀기랄지 어, 깍두기, 아, 네, 깍두기 다 썰었어? 네깍두기다 썰어서 제가 진공포장을 해놨거든요 이번에 먹을 요리는요 아, <웃음> 여러분 제가 먼저 하나 말씀 드리면요 제가 일단 입이 너그럽기 때문에 미식가가 되게 글러먹었다고 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제요런 것만 말씀드릴 테니까 너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시피예요? 오늘은 일단 파기름을 먼저 낼 거고요. 오, 제가 생각한 건데 뭐야. 여러분, 마늘! 파만 때려박아도 일단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파를 요 흰색 부분만 쓰는 이유가 있다. 파를 흰색 부분을 쓰는 이유는요. 깍두기 볶음밥이 빨간색이잖아요. 네, 빨간색이 흰색! 굉장히 잘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웃음> <웃음> 요리를 맛으로 해야지 색깔로 해요. <웃음> 맞아요. 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잘못 하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근데 제가 맨날 먹으니까 뭐 사람들 다 맨날 먹죠. 뭐 이틀 한 번씩 먹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렇죠. <웃음> <근데> 뭐 <그냥 웃음> 와 벌써 저는 어떤 느낌이 되냐면 파를 썰자마자 바로 설렁탕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이파 향. 와 설렁탕 먹고 싶어. 그러면 동관탕이랑. 근데 이거 볶음밥 두개 먹는데 파도 이렇게 많이 먹어요? 파만 때려넣어도 기본은 확답니다 어, 아, 이거 파가 많은 거 같은데 네. 기름을 이밥두개 먹는데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 계란 녀석 다 넣을 거예요 계란 6개 먹다고? 껍데기가 좀 들어가는데 칼슘이라고 생각하시고 야 그거 껍데기도 원래 같이 뭐 먹어요 근데 <웃음> 이걸 투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상훈아 이거 막 튀는데 괜찮니? 괜찮습니다 어. 아! <웃음> 야 저기 여기 <웃음> 그, 우리가 먹지할수 있어? 못해요 내가 할수 있어 우와 그냥 신경질 신경질 아니 아니 왜 이렇게 어, 야 받아 먹으면 안돼네 아니요 <웃음> 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요? 야 대박이야 어? 안 아, 차갑구나 아그가 그러니까 얼음이네 짜자잔 <웃음> 야, 이거 누구 코에 붙일 수도 없는 양인데요? 제가 오늘 점심을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군침이 싹 돕니다 음음 음. <웃음> 소리가 많이 나 음유 시인이네 오우 음음 상훈아 네? 깍두기가요 너무 음. 얼음해요 깍두기다안 녹았지? 다안 녹았어요 깍두기가 <웃음> 형은 네이점 만들어 먹어야겠다 이 아. 만들어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웃음> 아. 괜찮아, 선생님?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누가 이렇게 좀, 누가 어. 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처음이야 이게 창던지듯이 누가 이거또 미션 그런 건가 보네 아. 아하 오늘의 미션 친구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주세요 응, 음, 근데 우리가 친구들 오는데 이게 음. 예의가 또 좀... 나가 사올까? 어머 아이고, 세상에 어... 이거를... 음. 뭘 하라는 건데, 지금, 그쵸? 형님, 버섯 좋아하세요? 나는 버섯 안 먹어요. 저도 버섯 안 먹습니다. 나도 안 먹어요. 음. 근데 이걸로, 형님, 요리하실 때딱좀 가닥이 돼 오는 느낌이 오는 요리가 있으세요,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게 좀. 그 탄수화물이 없어가지고 지금 반찬 인데 이게 지금. 탄수화물이 이쪽에 있어? 어, 어,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냄새 엄청 나요 어, 맛있는 어, 냄새. 어, 맛있는 냄새. 네. 누구세요? <웃음> 저희 누군지 모르세요? 저희 누군지? 어떻게? 아, 진짜? <웃음> 누구 누구 누구예요? 저는 지금 네. 우령의 유디오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웃음> 음, 아, 저는 시각 장애인이고 네. 유튜브 채널 원샷 한솔을 운영하고 있는 김한솔입니다. 원샷 한솔.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음식하는 거 알고 온 거예요? 근데 여기 여기는 네. 어, 맛있는 거해 준다고. 얼마나면 다해 준다고 응. 해서 해 가지고. 어, 맞아요. 다 만들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웃음> 다 만들지. 엄청 그 맛있다고. 맞아요.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버섯. 버섯 좋아하고 버섯. 버섯 좋아하고. 아 아니 우리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중식도 엄청 잘 먹고. 중식. 네. 야, 볶음. <웃음> 볶음. 너무 맛있을 너무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분한테 해드릴 테니까 네. 평가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냉정하게. 냉정하게. 냉정하게 아, 너무 맛있겠다. 아, 좋아요. 너무 맛있겠다. 냉철하게. 뭐뭐 있어요? 정말 모두 파하고 돼지 지다리살을 감기 있습니다. 양파, 양파, 순두부 있고, 마파 두부 있고, 고추, 고추 있고요. 나물 계란, 마늘, 뭐 이런 각종 소스들. 각자 나눠서 해봅시다, 우리. 마파 두부, 어. 마파 두부 좋죠. 우리는 해물 굴주전. 네, 해물 굴주전. 자, 우리가 또 요리를 친구 추가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저손 씻었습니다. 저도 씻겠습니다. 이거 양을 눈대중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아이 그럼 우리 뭐 물이 아, 이게... 눈대중이죠? 네 맞아요. 감각적으로 해주세요. 감각으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이거 물이 왜 이렇게 새는 거야? 어물물 물 버리는 거예요 원래가? 어이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씨 이거? 진란하네요. 아, 아 진란하네요. 아, <웃음> 이거 물을 버리는 거구나. 초대해주셨는데 네, 저희 먹을 수 있나요? 아, 네, 아니아니 <웃음> 아, 이거... 아, 네. 결정적으로 저희가 초대하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아니요. 여기 오면 거. 아니요. 진짜 결정적이에요. 네, 아니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하고 계신 거 같아요. 아니, 저희가 반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의미는 아니지만 초대한 사람은... 아니, 저희, 아니 저희 맛있는 거 해당한 거 같아요. 오늘 맛있는 아니요. 거 먹을 수, 수 있다 했는데. 아니, 난감하네요. 이런 일은 안 돼요. 이게, 마,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아, 이거 레시피 <웃음> 같은 거... 한순 씨 혹시 대략이라도 레시피 같은 거 좀... 제가 찾아놨거든요 사실? 응? 어? 혹시나 혹시나를 위해서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다 알고 계시면서 저희가 하는 거 그냥 계속... 제가 <웃음> 좀 도움을 드릴까요? 주셔야죠. 주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레시피를 찾아놨습니다 어, 저희가. 그래요? 어? 지금 뭐 지금 근데 디자인 하시는 건가요 혹시? <웃음> 시각장애인들 핸드폰 쓸때 네. 화면 보이스로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와 되게 신기하네. 스크린 리더라고 해서 저희가 누르는 부분을 읽어줘요. 텍스트를. 그냥 읽는 게 아닌데 이게? 엄청 더 빠르죠? 저 누구보다 빠르게 들어요. 오. <웃음> 마파두부 깍둑썰기 네. 해달래요. 어떻게 알아요, 이게? 블로그에 있는 글을 보고 있는데 네. 마파두부는 깍둑썰기 해주세요라고 써져 있는 여기 글의 내용을 읽어주고 있거든요. 오. 그걸 엄청 저희가 들으네. 엄청 빠르네. 저도 처음에 못 들었는데 네. 이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어요. 오. 오. 두부도 이거 몇 센치로 썰어야 되지, 이게? 어. 보통 한 2, 3cm, 2, 3cm를 모르겠네. 이래요. 혹시 그 양파를 꼭 넣어야 될까요? 약간 사과 느낌이거든요 그럼 뭐 썰고 계신 거예요? 네 음... 양파를 좀 조각 내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이제 고기를 일단 이제 또, 어, 말씀하신 대로 후추도 어, 넣고 뭐, 아, 생강도 맞다. 넣고 후추도 어, 넣고 어, 생강도 어. 넣고 어머 <웃음> <웃음> 어떻게 소리가 이상하게 들려요 <웃음> 한솔 씨 네?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거를 좀 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느낌이 어떠세요? 아, 질퍽한데좀질퍽해요물좀더 네. 넣어요? 안 넣어도, 안,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넣지 말라고 하시네요 네. 우리 형 씨도 나좀 도와줄 수 있어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요? 그거는 밥 일회용 밥 음. 어머, 어머. <웃음> 망한 소리 나는데? 거기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요리하고 계시는 아. 거 맞아요? 야, 야, 요리를 소리로 하냐? <웃음> 요리는 소리죠? 불뭐불뭐불 <웃음> 사장님 <웃음> <웃음> 이거 왜이러는 <이럴> 거야? <웃음> <웃음> 아우, 맛! <맞>. 왜워 <매우>, <웃음> 원래 이렇게 굽니, 이거? 아우, 맛! 되게 미묘한 맛인데? 짜요, 안 짜요? 적당해요? 아, 네, 네 그러면 됐어요, 이제 어우! 네. 여기 마파두부 이제 보내야 돼? 이거 넣을까요? 이건 나중에? <웃음> 이게 뭐지? 아, 참기름! 참기름과 들기름?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아니야. 그렇다해서훈아 맛있죠? 진짜 음. 맛있어. 진짜 야! 맛있어. 어, 구라 구라 구라다. <웃음>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제발 상훈할수 있어. 하나 둘 셋. <웃음> 저기요. 어 <웃음> 큰일 났다. 던지시는 것같아아 망했다. 와. 대거왜 아, 해물 부추장 고르셨어요? <웃음> 어 해물은 망할 수가 없는데. 다 됐어요. 우리는 다된 소리가 났습니다. 아유. 깐다 삐어. 와우. 아 궁금하다. 아,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제 드디어 시식의 시간이에요. 그니까요. 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웃음> 음. 되게 떨린다, 이거. 아, 이거 진짜 떨려. 저 진짜 맛있어요. 아! 음. 너무 잘 먹겠습니다. <웃음> 진짜,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 <웃음> 맛있어요? 진짜요?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네 잠시만. 진짜? 됐다. <웃음> 아, 됐다. 아유. 긴장하셨어요? 자, 다시 먹어보자. 너도 한번 먹어봐. 보 영씨가 두부를 한 개밖에 안 먹었어요. 다 계속 너 정말 안 드시고 너무 별로구나. 두부 먹어봐요, 먹어봐요. 어때요? 음. 아. 아, <웃음> 제가 급식에서 마파두를 부 굉장히 맛있게 먹었거든요. 거기서 먹던 맛하고 아주 흡사해요, 그래도. 사실 전을 네. 만드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네. 완전 아까 생각하면 성공적인데? 이 정도면 양호한가요? 같이 만들어서 어. 성공했어요 성공! 이쯤 되면 우리가 친구 될 자격이 좀 있을까요?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 진짜? 네. 한번 이렇게 맛있는 걸 얻어먹었으니까 아, 저희도 같이 해주고 싶다 좋죠? 당한 음 아, 네. 번만 있을 수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 아니 아, 알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으도좀 음 주고받고 우리가 어, 어, 좋아요 좋다. 좋아요 네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을꼭 많아요 진짜로 정말 <웃음> 감사합니고 저희도 다음에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에 또 친구를 네 우리가 겟 해야 되지만 자율적으로 좀할수 있을까? 제일 좋은 게 이제 친구의 친구인데 전화나 해보자. 너? 어? 예. 어, 동훈아 뭐해? 저 지금 쉬서는데요. <웃음> 지금 이거 이거 는 아직 휴전 안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이미 이 돌고 있었어. 어, 저 다시 가고 시작하지. 그래 또또 걸게. 아, 그때부터. <웃음> 너 친구 있어 또? 제 친구. 네, 감사합니다. <웃음> 회사인가 보네요. 회사 회사원의 비해가 있어서. 너 친구야? 네, 네, 네. 그러면 왜 전화 를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나 지금 회사란 뜻이야? 야, 너 회사야? 아니, 알았어, 끊어. 그렇게 주식처럼 얘기할 거면 끊어. <웃음> 아왜 그래? 왜 그래? <웃음> 얘름에 <얘는 웃음> 우건주인데 우량주인데 왜 그래? <웃음> 아니, 맞아, 맞아. <웃음> 얘가 주미세거든요. 주식에 <웃음> 미친. 아무튼 고생 많다. 요즘 흘러내리던데 건승해라. 어디다 또 전화 한번 해보지? 그 저기 한번 해볼까? 나또 친한 누나 있는데, 혹시 너해선 누나라고? 아니, 김혜선 누나를 개그맨. 나는 그누나는 친한데,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 응. 왜 그래? 어, 아이고, 아유.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응. 현재 어디 계세요? 잠깐, 죄송한데. 지금... 가보자.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이 a 였어이 a y 어 k a y okay. Okay, oka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니다 아진 어, 멈춰, 멈춰, 멈춰, 멈춰세요. 일단은 우리가 친구를 좀 찾으러 가긴 네네. 했는데. 저를 친구 추가하진 않을 것 같고, 그죠? 저는 그때 뵙고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앞에 오세요. 주의, 주의, 주 참으시고, 진짜로. 저희는 친구를 찾으러 왔으니까 네네. 친구가 되어주시면 너무 감사드릴게요.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그거는 제가 선택할 게 아니라. 네. 최훈이, 잠깐, 소개, 잠깐 해줄 수 아, 있어? 저 초면이라 진짜. 안녕하세요, 이태원이에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재현입니다 이상원입니다. 오늘 티윤이가 마음에 드는 친구를 선택하는 거야 대신이에요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은아니 그럴 수 있잖아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 맞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자 친구 친구 하나 둘셋 파이팅 기본 동작을 알려드릴게요 아래를 누르면서 떼어야 돼요 아래로? 네아 보세요 보세요 자세가 아주 좋잖아요 야 자세가 프로네요 이게 바로 기본 베이직 자세예요 저 잘하고 있는데 저 보셔야죠 저 하는 거 시원 씨 마시 마시고 저도 한잔 죄송한데 붙여... 지금 네? 키가 가장 큰데 키기 네. 형편없이 낮아요. 제가 또 가장 깊게 파여요. 진짜 오... 무거워서. 시원 아혹시 핑계 많이 한 사람은 괜찮니? 오... 너무 좋아. 말! 아왜왜 그래? 아니 그 아니 너왜 갑자기 너 그래? 아 죄송해요. <웃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귀엽 오케이! 쉬웠다. 쉬웠다. 일어나야 돼! 자, 일어나요! 일어나! 채현씨 박수 치지 마세요! 귀엽어요. 채현이 안 힘들어요? 채현이 최고야! 이제껏 봤던 회원님들 중에서 이렇게 빨리 스펙하고 금방 따라한 사람 처음 봤어. <웃음> 음, 아우, 나, 두! 맞아, 맞아. 시작. 어이 소리 안 나게 줘요. 아니 너무 귀여서 워볼 꼬집고 싶은데 너무 볼이 더러워. 수건 하나 주라 진짜. 아. 지금껏 키친 타월 챙겨온 거 처음 봤어요. 돼지고기 닦을 때 키친 타월 쓰는데. <웃음>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웃음>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채원이가 한거 보셨잖아요. 네, 네. 이제 채원이가 봐야 될 때래요.